안녕하세요 닥터시입니다 오픈 첫날 동시접속자 70만명을 돌파하며 고인물만 있다는 r p g 게임계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유월드를 다들 알고 계시나요? 오픈 1차의 게임을 시작해서 현재 45회까지 키운 유저로서 유월드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솔직한 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짝 영업멘트 첨가하자면요 유월드는유비만 있는 갓겜이다 한번 살펴보시죠 대부분의 RPG 게임은 직업을 기반으로 각 특성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다른 특성을 플레이하고 싶다면 새 직업의 캐릭터를 육성해야 하죠. 1렙부터 다시 하는 부캐 육성은 하나의 재미요소이지만 누군가에겐 지루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월드는 하나의 캐릭터를 생성한 후에 사용하는 무기에 따라 숙련도가 증가하게 되고 해당 캐릭터의 특성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른 무기를 사용하고 싶다고 해서 캐릭터 레벨과 채집 채광 같은 생활 레벨업까지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다는 뜻이죠 유월드는 두 개의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탱커들이 주로 쓰는 검과 방패 힐러들이 쓰는 힐지팡이 딜러들이 쓰는 다양한 무기를 조합해서 나만의 빌드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힐하는 탱커, 총 쏘는 탱커 활을 쏘는 근거리 탱커까지 좀비같은 탱커부터 힘법사한 손엔 총, 한 손엔 활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RPG 게임의 기본은 레벨업과 장비 스펙업을 통해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몬스터를 사냥하고 퀘스트를 수행하고 경험치를 얻어서 레벨업을 하죠. 뉴월드에는 이러한 RPG 고유의 레벨업 방식은 물론 자연과 평화를 사랑하는 유저들을 위해 생활 및 제작 컨텐츠가 있습니다. 몬스터를 사냥하거나 다른 진영 유저들과의 전쟁도 뉴월드의 재미이지만 생활 유저들을 위해 낚시, 채광, 채집, 제작과 경매장 시스템이 있습니다. 1 0 0렙인 60렙 중에 40렙까지 생활만 했다는 유저도 있습니다. 뉴월드의 컨텐츠는 대부분 짧은 시간으로도 즐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PVP 공성전을 제외하고 5인 던전과 필드 레이드 역시 30분 정도의 시간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혼자서 평화롭게 즐길 수 있는 생활 플레이도 있죠. 게임을 즐기기 위해 몇 시간 단위의 레이드를 즐기는 RPG도 있지만 뉴얼드는 각각의 컨텐츠들을 짧은 플레이 타임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의 뉴얼드가 가진 최고의 장점이자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우리 게이머들 얼마나 숱한 게임들을 거쳐왔습니까? 저 역시 초등학생 때 리니지 3일 계정부터 시작해서 온갖 무료 RPG들을 찾아 철새처럼 날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어 결제를 하려고 해도 결제를 할 만한 게임은 많이 없죠. 부자가 모두 행복한 건 아니다 그건 돈이 있어도 결제할 만한 게임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닐까요? 어쨌든 하다 보면 질릴 수도 있다지만 처음부터 재미없는 게임들을 어떻게 하나요? 하지만 충분히 재미가 있고 완성도도 있는 이 뉴월드는 오픈한 지 2주도 안된 뉴비들로만 구성된 뉴토피아입니다 RPG 유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뉴비 냄새가 풀풀 풍겨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임이 롱런하는 건 나중에 이야기고 지금 당장 뉴월드를 즐겨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뉴토피아에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뉴월드를 시작하기에 앞서 가장 크게 부각되는 문제점입니다. 한국 유저 입장에선 e스포츠 강국이면서 세계 최고의 e스포츠 유스 시스템인 PC방을 전국에 갖춘 한국을 배제하고 서버와 언어 시스템을 구축해둔 뉴월드가 곱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현재 한글화나 한국서버에 대해선 계획이 없다고 하죠 여기에 한글 채팅 입력이 안되는 시스템까지 한국 유저들끼리 모여서 게임할 때도 인게임 혹은 디스코드 같은 음성 대화 방식의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한국엔 관심이 없나? 그럼 이분 김지훈씨는 도대체 누구시고? 여기서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냐고요? 뉴월드는 탈 것이 없고 여관 귀한 집, 큐안, 패스트 트래블이라는 거점 이동만이 가능합니다. 세 가지 방식은 쿨타임이 있거나 게임 내 자원이 필요하죠. 그래서 뛰어다니는 시간이 다소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유월드는 대부분의 RPG 게임 인터페이스에 있는 미니맵이 없습니다. 상단에 나침반 기능이 있지만 기존의 미니맵 시스템에 비해 편의성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맵 기능이 있지만 맵 화면을 켜면 게임 화면을 전부 가려버립니다 미니맵이 없다 보니 물건을 찾는 퀘스트에서 타 게임에 비해 불편함이 있기도 하죠 게임 중에 계속해서 맵을 왔다갔다 하는 나를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가진 아이템이나 방금 먹은 아이템을 구경하는 건 RPG 게임에서 크나큰 재미이죠 개인적으로 제일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벤토리를 보는 동안 다른 행동을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투나 이동 중에 인벤토리를 보면 제자리에 멈추게 됩니다. 긴 거리를 이동하면서 아이템이라도 확인하고 있으면 참 좋을텐데 말이죠. 여기까지 제가 느낀 장점과 단점 몇가지를 줄여서 소개해드렸습니다. 분명히 단점은 존재하지만 그러한 점들을 고려해도 충분히 플레이 앱을 가치가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IPG 게임에서 고질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몇 가지 있죠. 올드 플레이어들의 고인물화, 그리고 뉴비들 간의 갭으로 인한 진입장벽, 기존 유저들만의 파벌, 정형화된 육성 시스템으로 인한 재미 감소, 한국 서버 플레이어의 적은 숫자와 유저 감소로 인해 컨텐츠 진행 불가능 등등. 뉴월드 역시 베타 시절부터 꾸준히 해온 고수 유저들이 있고 그들만의 방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한 단점들을 고려해도 뉴월드는 플레이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버는 호주와 미국이지만 높은 핑 수치에 비해 실제 플레이에큰 영향이 없습니다. 한글화는 안되어 있지만 RPG 게임치고 공부 안하는 게임은 없습니다. 어느정도 인터페이스가 익숙해지고 유저들간의 정보가 공유되기 시작하면 좀더 수월하게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지금의 뉴월드는 대부분의 유저가 뉴비인 뉴토피아입니다. 앞에 문제점들을 대부분 상쇄하는 이 유토피아는 지금 시작해야 느낄 수 있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플레이를 하다가 재미를 잃을 수도 있고 게임 자체가 운영 미숙으로 롱런하지 못할 수도 있죠. 하지만 게이머들이 가장 좋아하는 유비 냄새가 풀풀 나는 이곳을 그냥 지나쳐 가실 건가요? 여기까지 어린 시절부터 리니지, 다크헤덴, 택티컬 커맨더스, 포트리스, 피파, 길드워, 리그 오브 레전드 등등 온갖 게임이란 게임은 다 찾아다니고 오버워치와 배그의 붐과 하락세를 그한구판에서 즐겼으며 취직할 때 프리패스 건 줘야 한다는 와우 시나 공대장까지 진행해본 저의 개인 소감을 전해드렸습니다. 뉴월드에 대해서 좋지 않은 시선들을 가진 분들이 계시더라도 뉴월드를 플레이하고 있는 유저의 개인 의견이니 재밌게 보시고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게임은 게임일 뿐, 게임 속의 재미와 사람이 먼저다. 게이머분들 모두 즐거운 게임 플레이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